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요 이거 불고기 이거는 불고기구요 요거는 소고기 국밥 린다한 개씩 이건 밥 여기 또 소고기 국밥이 예술적으로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먹을게요 오, 맛있다 오퍼스의 롤렉스 로렉스, 열풍이가 아니라 한뭐한년 사니까 다 사는 느낌이야 <웃음> 초롱이도 산거 알아요? 아, 이따 봐야겠못 봤어 초롱이 사고 나서 한 번도 보만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산거 아니에요 너네? 나은이 누구누구 샀어 디카온이 영환은이 나은이 초롱 하은이 내회의자 지내마 나은이 샀어? 아니 하은이 음 아니야 윤서 주주 공주 려원디카 초롱 하은 나나 나나 몇 명이야? 음, 여덟 명이야 에 어? 했던 얼 얼마야? 여덟 명 합치면 n 없어요 그런 거 d 네? 저는 그런 거 비싸 사지도 못해 네? <웃음> 음. o w I 비싸 n t k n 여러분 로레스트 갖고싶으면 저희 오퍼스로 오세요 뭐 주나요? 이래서 벌어야죠 <웃음> 면접이 통과하시고 이래서사 근데 왜산 거예요? 이쁘잖아요. 음... 그런 데는 의미가 없네. 응 열심히 일한 나한테 뭐하고 그런 거 없네요. 이쁘니까 이제 일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한 거죠. 음. 더 열심히 해야죠. 이제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돼요. 이거를 샀으니까 또 다른 거를 위해서. 응뽕넣으면안 음, 돼. 뽕 놓고 네 집에서 니네 혼자 여자하면 되잖아. <웃음> 응음 한국 이쁜 옷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정도 컬은 안 나와요 한국에서 맞춤데가 없어 보석도 약간 반짝이는 음. 것 같고 옷이 튼튼해네 자국도도 음 요즘에 랄랄스 고 영상 너무 재밌더라 글상은 봤어요? 봤죠 음. 진짜 이러잖아 말이잖아요 손톱이 없어서 안되네요 <웃음> 어. 따라하려고 랬는데 그분 되게 유명한 분 아니에요? 그 엘디분이야? 남자분? 음. 틱톡인가 어디서 유명하시다보니 음. 음. 틱톡 천만이라고? 음.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? 반체쇼 한체 너무 맛있어 여기 소고기 밥방은 맛도 있죠 파는 소고기, 목고기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경기도랑 저 위쪽은 허옇게 끓이잖아요 약간 육개장 느낌도 있긴 있지 음 맛있어요 여러분 아게서 이제 집에 왔나? 나도 음, 몰라요. 태용 해물찜 맛있어 진영에? 사이즈가 뭐냐? 이렉스저어28 사이즈야. 이제 안 말랐었어요. 원래는. 뚱뚱했었어요. 알고 있죠? 옷을 저렇게 까지겠죠저 여기 일하고 싶어서 뺐대요. 벌지가 되면은 한 30kg 뺀것 같은 느낌이에요. 발랐는데? 눈이 는데 <웃음> 아, 저희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고 싶어서 살을쫙 뺐어요 그 친구가 원래 가게 손님이었어요 그때 뚱뚱했었거든요 80kg 나갔는데 지금은 한, 한 30kg 뺀것 같은데 제 친구 저 친구 50kg 떨어졌어요 저렇게 뺐다고 살을 Yeah, I remember. 저게 아니에요. 좋은공주 아니에요. 아우 아니야. 좋은공 아, 응. 좋은 어디갔어요? 명태스님 별풍선 명태 100개 감사합니다. 언제나 우리 언니들 화이팅 대학생이라서 많이 못져서 미안해요. 항상 잘 보고 있어요. 사랑해요. 응. 명태스야 만원이면 만원 거지. 감사합니다. 음. 응. 왜 적어요 만원이. 자, 이안 쫑겨 살빠졌나보 거. 안, 안 그러면. <웃음> 야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외국 여행도 가고. 여기서 많은걸 해봤죠 음. 감사하게 생각한다 m e come, come, come, come, come, come, 긴게 아니라 큰데. 왜 이래? 베트트남 우리 베트남 우리 베트니고요게아니 봐요. 아, 진짜 살졌는데요 공연, 공연, 공연, 공연, 공 공연, 공연, 팀장언니 나오는 나 같잖아 제이제님 거기 사나보다 창동사나군에 마상트넷바라고 보니까 그 창동에 복실하고 있지 않아요? 음나 예전에 이랬었는데 거기 거기 예전 사장님이랑 바뀌었겠지만 복실하고 있지 않아요? 오동동 그래 오동동 음. 오예 말마 제 이제 언니 또그 오동동에 저기 뭐야 얼마나 자주 나간 줄 알아요? 사러 그냥 거기 골목 장 군대 있을 때 <웃음> 군대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복에 눈에 눈이 뜨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옷을 많이 안 사봐가지고 창동에 내옷 네, 사러 갔는데 이상한 딱 지금 생각하면 딱 웨이터들이 있는 조끼 이런 거 샀던 것 같아요. 입어보였을 수도 있고. 아저 새로운 친구들.. 아안 아, 들어갔구나 엄마가 게 180정도 되는 언니들이 옷 사러 오시길래 <웃음> 어머 나는 그렇게까지 안커 재재야 언니는언니160중반대 어 그래서 실신해봐야 170밖에 안되고 그렇게 안커 언니는 어. 짜아 공돈이 머리하는데 시간 단축되시겠다 지금 말리고 머리하는데 15분? 어 근데 너무 없어 보인다 깐나갖고 응. 머리를 갖다 붙이긴 해야 되겠네 근데 머리가 왜안 길어요 너는? 잘랐어 언니는 자르면 안 돼요. 아, 여기 끊어진 거에 맞춰서고 이걸. 그러면 자르면 안 돼요. 언니도 이게 가옥됐다고 붙이면 안 자르잖아요. 그 자르면 머리 못 길러요. 일자로 맞춘 다음에 기를라고잘라버렸어요 응, 음, 왜 더워? 왜 예, 고생했어요? 그,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머리 또 붙이면 또 층이 있어야 돼. 이쁜데, 그렇게 일자로 자르는 거 아니었는데. 형아, 보고 <웃음> 또 붙이자니까. 빵을 해요 보떤 빵이야? 오글리빵죄송해어요뭐 음, <웃음> 하는데요 뭐예요두분 저게 몰라요 공연안네 지금 공연어네잘못었 음. 근데 뿌리펌에도 내가 여기 땀이 나가지고 죽, 아니 그거 말고 거. 있잖아요. 완전 뽀글뽀글하게 하고 이, 이 동그랗게 하는 거. <웃음> 잘못했어요. <웃음> 어. 한바보고안 입었어요. <웃음> 왜 그거 하면 올릴 것 같은데? <웃음> 제가 결혼하기 며칠 전날 밤에 저랑 세살 정도 차이 나네요. 음, 고모, 아빠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죠 아, 아, 내가 이네 결혼 소식을 우리 엄마한 들어야겠니 하면서 따지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공부를 내가 음... 내가 난 예민한 거 아니에요. 음. 예민한 거 아니고 어. 노천의 히스테리네. 그런 거 받아줄 필요 없어요. 얘 <웃음> 예, 그렇게라도 들어서 다행이지 오지마 있냐나 여러분들. 음 어떻게 그래 개개인 어. 다 찾아가야 되나? 나름 공연할 때 쓰고 근데 휴근하면 땀이 중독독독 여름에 야 가모에 가발에 야, 하나만 해 근데 이제 가발을 쓰면 머리가 빠진대 가발을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이제 여기가 빠지지 않을까 이제. 오늘 이거 다이렉트에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만큼 머리가 저 죽어버려요 머리가 죽습니까? 예. 네. 해나를 하세요 아니 용한 잡집 알아요? 용한 점점집 점집이요? 네부산에선 점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. 점집 알아요 아무튼? 네 저는 그 본가 쪽에 단 갔던 데가 있어가지고 잘 맞춰요? 잘 맞춰 맞추, 잘 맞추는 같아요. 그런 거 되게 맹신하나봐 너도 아니 맹신하진 않고 그냥 솔직히 점보러 가는 게 일이 잘안 풀리고 그럴 때 나가니까 잘... 가는 좋아져요? 뭔가 신기하긴 해요.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이런. 뭐 어떻게 말해 주는데? 나 여기 오기 전에 봤었거든 요니 음. 어. 근데 내가 부산에 그때 한 5년 정도 다던 상태에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만두고. 그리고 5년까지는 아니겠죠. 한 5년 5년 정도 있었죠 5년까지는 아니겠죠. 아니 다른 가게. 어 다른 가게 그럼. 그러니까. 응. 있다가 그, 거기 군에가 강할리 뭐일 닉스 뭐 1년 8 닉스는 아, 3년 넘게? 왔다 갔다 했죠? 아니, 나, 아니, 거기... 거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? 거기가 16년도인가 오픈했잖아 아, 그래요 아니? 그래? 나 16년도로 안 됐는데?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야너 그때 그 오픈에서 방송하고 있었잖아요 응. 여기 17년도 됐어요 방학생. 아 그래요? 착각하고 응,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, 오래 있었는줄 응. 알았어 응. 아예 네. 그렇게 그래. 해봐야 그래. 이상들밖에안돼 근데 아무튼 아무튼 그래갖고 코로나 때문에 그만뒀다는 그가들에 그 어, 어. 그리고 성남 집에 갔는데 내가 가는 네일사 언니가 음, 음. 자기가 어디 점집을 갔었는데 너무 잘본드는 거야 자기가 음. 오반기도 고 이러는 데그래 가보래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가게에재오픈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언니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렇게 두 군데 연락이 와 있던 상태였지 음, 음. 그래서 근데 내가 저길 먼저 갔잖아요. 다시 재오픈하는데. 어, 재오픈했잖아요. <웃음> 근데 그 정집에서 이제 내가 거기 오래 있었으니까 가게 주소를 외웠을 거 아니에요. 주소를 알려줬더니 여기가 아니라는 거. 야 빵대를 들더라고 가면 너 옮겨 옮기고 그 가게에서 2년을 버티면 자리 잡을 거라면서. 그게 여기였던 음, 거. 응원해요. 반반 타요 예.